9월 15일에 방송된 황금가면 84회 에서는 김실장이 유수연의 아빠의 죽음에 관여한 영상에 유수연이 놀라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이날 고미숙은 강동아의 뺨을 때리는 차화영을 보며 분노를 했습니다. 홍진아의 상상 임신 소식과 상황을 들은 고미숙에게 차화영은 애들 신혼입니다. 부부관계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이혼 사유가 될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동아 뺨을 때리고 배를 사위 운운으로 모욕을 줬냐고 물은 고미숙은 부부 문제라며 우리 두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따졌습니다. 홍진아가 얼마나 심리적 압박이 컸으면 그랬겠냐고 묻는 차화영 에 고미숙은 그걸 동화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새아기 뺨을 때리면 괜찮 으시겠습니까 우리 동화가 왜 맞습니까 부모 마음이라는 게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실 겁니까 라고 물 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차화영에게 사과를 집어든 고미숙은 이게 사과 맞죠? 라고 압박했고 차화영은 지나쳤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고미숙은 사돈이랑 제가 동급이라는 이유로 위안을 삼아야겠네요. 사돈이랑 나랑 수준이 동급이다 이 말이에요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해결 해야 한다며 차화영은 고미숙에게 외부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2층에 있는 강동아에게 다가온 고미숙은 고대철에게 나가서 차를 대기시키라고 말했습니다. 둘만 남자 고미숙은 강동아에게이 정도 각오도 안하고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냐 기죽지마 그동안 이런 취급받고 살았어 내가 내 자식은 때려도 남이 내 자식 때리는 꼴 죽어도 못 본다. 진아는 이라고 물었습니다. 방에 있다며 홍진아가저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하는 강동아에 고미숙 은 우선 이 지옥에서 내 아들부터 빼내고 보자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곤 홍진아가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임신이 아니었다며 울고 있던 홍진아는 고미숙에게 오빠 화 많이 났어요. 다시 저안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저 오빠 아이 가져야 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 말한 고미숙은 홍진아에게 네가 뭐든 할수 있다는 애라는 거 알아? 무섭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동화가 예민해서 처갓살이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니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데 우리 동아가 이 집에서 너랑 꽁냥꽁냥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니 우리 집 들어와 살면 내가 판 깔아줄게 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노영지를 통해 홍진아가 상상 임신이었다는 것을 들은 유수연 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악몽을 꾼뒤 잠에서 깬 차화영 은 자신을 왜 죽였냐 묻는 서유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옥에 함께 가겠다며 살려내라고 말하는 서유라에 차화영은 다시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홍진아는 차화영에게 고미숙 집에 들어가겠다며 짐을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홍진우는 유수연에게 홍진아가 고미숙 집으로 들어갔다며 집에 인사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유수연에게 강동아는 갈 거예요 차 회장 집에 인사하러 가는 거요 엿들으려 한건 아닌데 들려서요 홍진우 사장이랑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거 진심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수연은 홍서준도 아빠 잘 따르고 홍진우도 진심이라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고 강동하는 화가 난 사람처럼 갑자기 말없이 사무실을 나가버립니다. 고미숙은 차화영에게 홍진아가 대뜸 집에 왔다고 말하며 시집살이는 걱정 말라고 말했습니다. 유수연을 찾은 고미숙은 홍진우와 재결합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유수연은 사실이에요 라며 이유를 묻는 말에 글쎄요. 상황 정리되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에 와 인사를 건네는 유수연에게 차화영은 인사할 것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홍진우는 제가 돌고 돌아서 또다시 선택한 사람이에요. 더는 아프게 안 해요. 어머니도 조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차화영은 천류는 영원하다며 유수연에게 진우가 뭐라든 난너 싫다. 영원불변이니까 떨어져 라며 방으로 들어갔고 홍선태는 따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홍선태는 유수연에게 홍진우가 일방적인 마음으로 우기고 있는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자신도 동의했다고 말한 유수연은 같은 목적으로 동의한 거냐는 물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시집와 고생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며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한 홍선태는 진우랑 다시 시작하는 거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이 아니잖니. 어떤 이유로 다시 시작하려는지 모르지만 갉아먹기만 할 거야 여러가지 풀리지 않은 마음속 숙제 들난 그게 너나 진우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루고 끝마쳐야 할 숙제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걱정했습니다 한편 강동아의 집으로 들어간 홍진아는 고대철 옆에 앉은 노영지를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메이드라고 무시합니다 외숙모라며 예의 가출하는 강동아에게 노영진은 괜찮아요. 예의가 갑자기 차려지나요. 그것도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어야 차리는 거죠 라고 여유 있게 말합니다. 지금 매기는 거냐라고 묻는 홍진아에게 노영진은 고대철에게 무섭다며 안깁니다. 이에 고대철은 강동아에게 홍진아 입단속을 시키라고 분노했고 강동아는 사과를 건넸습니다. 자신은 죄송하지 않다는 홍진아에게 고미숙은 손이 사람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잘못했다고 타박했습니다. 홍진아는 이제 몸이 괜찮냐고 묻는 강동아에게 이제 괜찮아. 오빠가 걱정해 주니까 너무 좋다 오빠랑 나 닮은 아기 꼭 생길 거야 내가 노력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동아는 우리 정상적인 부부 아니야 나는 너 다치는 거 바라지 않아 힘든 것도 원하지 않고 결혼식 때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이혼 원하면 해줄게 그게 널 위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진아는 강동아와 정상적인 부부처럼 살고 싶다며 자신을 위한다면 사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손님방에서 지내겠다고 말한 강동아에게 홍진아는 따라가겠다고 우겼습니다. 또한 홍진우는 유수연에게 속일 거면 확실하게 속여야 한다고 장모인 김혜경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한 홍진우는 난 진심이야. 알잖아. 서준이도 보고 싶어서 그래 라고 부탁했습니다. 김혜경은 유수연과 홍진우가 함께 오자 분노했습니다. 이에 홍진우는 정식으로 인사하겠다며 절을 했고 유수연과 재결합을 전제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따지는 김혜경에게 유수연은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홍진우가 돌아가고 따지는 김혜경에게 유수연은 서유라 사고의 차화영이 관계있는 것 같다며 과거 모란 재화일도 엮였다며 홍진우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시키려 합니다. s의 이그룹 이중장부도 찾아야 한다고 말한 유수연은 차화영 회장을 무너뜨리려면 그게 꼭 있어야 해 라고 말해 김혜경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홍서준은 서유라의 목걸이를 가지고 놀다 부숴버렸다며 엄마에게 고백합니다. 유수연이 받아들은 서유라의 목걸이 속에는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유수연은 영상 속김 실장이 병실에 누운 자신의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장면을 보게 돼 놀라며 이번 84회는 끝이 납니다. 다음 85회 예고에서 보미숙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궈버린 강동아에게문좀 열어보라며 애타게 소리칩니다. 강동아는 유수연이 홍진우와 다시 합치는 거 진심이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되새기며 눈물 짓습니다. 그런 강동아의 슬픈 얼굴을 보며 보미숙은 유수연한테 미련 있냐고 묻고 홍선태는 홍진우에게 이번엔 나도 니네 어머니와 생각이 다르지 않다며 유수연과의 재결합을 반대합니다. 그러자 홍진우는 설마 저희 장모님 때문에 반대하시는 건 아니죠? 라며 과거 홍선태가 김혜경의 떡볶이 가게를 드나들며 서로 호감을 갖고 있던 일을 꺼냅니다. 또한 차화영은 김혜경의 떡볶이 가게에 또 찾아가서 5만원짜리 지폐를 퍼부으며 모욕감을 줍니다. 한편 김실장은 차화영에게 유수연 씨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며 비밀스러운 질문을 하고 차화영은 김실장에게 내일 해줘야 하는 게 있어 라며 뭔가를 지시하고 김실장은 아무도 없는 유수연의 집에 몰래 스며듭니다. 차화영은 연락을 기다리며 초조해 하고 유수연은 뭔가를 깨닫게 된후 결국 우리 아빠를 죽인 건 차화영이었어 라고 놀라며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85회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